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자, 매출이 급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보 판매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강의를 보고 또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는 책을 사셔서도 굉장히 공부를 하시기 힘드시고 계속 이어가시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고민이 정답이 딱 나왔지만 그래도 괜찮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좌절과 실패 또는 망설임 등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1인분이라고 하는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지금 1인분만큼 하고 있나? 한마디로 회사에서 회사 일을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1인분을 하시는 분이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물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는 1인분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인분은 꼭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2인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는 이 영상은 여러 가지 시리즈로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위탁 도매 편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 편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상품을 가지고 와서 나만의 브랜드로 만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에 대한 부분까지 해가지고 중급 편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하루하루 어떤 루틴으로 내가 쇼핑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예 정답을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루에 루틴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을 한 다음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지금 일을 좀 쉬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많으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하루에 내가 꼭몇 시간을 낼수 있다. 한마디로 헬스장에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시간두시간을꼭 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와 같이 어떠한 특정 시간에 나에게 무조건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세달 동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5시간을 사용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 쇼핑몰이 월에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낼수 있는 쇼핑몰로 키울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매일 5시간 내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단축시켜 줄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면서 키워가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머스크 상품이라고 하는 청년머스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일단 등록하실 상품을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위탁셀러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도매 사이트를 쭉 찾아가지고 그 도매 사이트에서 방금 머석 상품에서 찾았는 상품들을 찾아낸 다음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다섯 개의 상품으로 해서 한 4일 정도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에 스무 개 정도의 상품이 등록이 되고 금요일이 돼가지고는 이거를 퇴고 과정을 겪는 겁니다. 자, 제가 왜 머석 상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머스 상품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예 최근에 국내에서 잘 팔렸었던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또는 뭐 내가 3일 동안 많이 팔렸던 마켓에 있는 상품을 따라서 올려보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필터링 결과를 주시게 되면 특정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을 쫙 소팅을 해주고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진입을 하면 좋을 상품을 AI로 아예 추천을 해줍니다. 그 추천해준 상품의 상품명까지도 추천을 해주고 태그까지 추천을 해줘버리기 때문에 등록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5개씩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을 찾으셨다라고 한다면 금요일에 하셔야 되는 건 퇴고 작업입니다. 내가 등록했는 상품이 잘 등록이 됐는지 키워드에 맞춰서 잘 등록을 했는지 SEO를 점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판다 랭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판다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내가 잘 등록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어, 셀러백신이라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셀러백신으로 검증을 해보게 되면은 어 잘했다, 잘못했다,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찍어줍니다. 그럼 상품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판다랭크에서 이야기를 하기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네이버 알고리즘 로직을 봤을 때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 2주 이내의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위로 올릴 수 있는 기회 한마디로 최신성 이라는 점수를 받는 기회의 시장입니다. 그 타이밍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어느정도 광고도 하시고 어느정도 어, 주변에 있는 체험단도 이용을 하시면서 상품 순위를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 거죠. 일단 잘 팔리는 상품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잘 팔리는 상품을 도매에서 구했고 그 구했는 상품을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해서 끌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해주시게 된다면 이 작업만 하루에 한시간 정도 해주시고 세달 후에는 여러분들이 순수익 200만원은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구매대행 판매자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해외구매대행 판매자분들께서는 일단 물량승부로 가주셔야 합니다. 물량승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마켓에 당연히 입점이 되어 있으셔야 하고 이 다양한 마켓의 상품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려면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량등록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반자동 방법이랑 전체 자동 대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해외구매대행 판매자 분들에게는 거의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해외구매대행 판매자 분들께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때또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되는지 나또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위탁 도매 판매자 분들과 동일하게 제일 처음에는 일단은 머스 상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외 구매된 상품인데 최근에 잘 팔렸던 상품들 어떤 어떤 카테고리에서 찾아줘 라고 하면 엑셀 파일로 쫙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상품들을 쫙 뽑아내신 다음에 하루에 20개씩 등록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반자동이든 자동 프로그램이든 어느 정도 자동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을 등록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20개 정도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는 다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프로그램 이용하셔가지고 하루에 20개에서 50개 사이로 꼭 등록을 해주시고 일주일이 되게 되면 대략 한 100개 정도가 상품이 등록이 되겠죠. 이 100개의 등록된 상품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검증 단계를 한번더 거쳐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 머스 상품이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굳이 어떤 상품 판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 없다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등록하시는 망설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외 구매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프로그램 세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퍼센티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 CS 대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되시거나 하실 때 판매자 커뮤니티 단톡방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좀 많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투플렉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투플렉스는 투트랙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인데 이 상품은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상품은안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열을 하는 것들 때문에 반자동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때 중에서 어,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게 투플렉스 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AI 번역도 굉장히 좀잘 되어 있어서 어, 퍼센티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상품 페이지에 대한 번역이 중국어가 적혀져 있는 이미지가 오지 않고 중국어를 한국어로 바꿔서 그 위에서 디자인이 다 되어가지고 들어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명을 짓거나 태그 그리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어느정도 정확도 높게 좀 찾아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 해당 하는 프로그램들 이용하시는 걸좀 추천해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서가장님이 만드신 리서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어 다음 달 2월에 업데이트가 돼서 좀더 새로운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니까요. 업데이트 되고 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 주변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대량 등록 하시는 프로그램 이용하실 때 가장 그래도 좋았었다 라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해외구매대행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이세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외구매대행을 하시게 되면 배송대행 회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배송대행 회사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가장 여러분들과 맞는 회사를 선택하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중국 내에서 검수를 잘 해주는 구매대행 회사 또는 배송대행 회사를 선택하시는 배대지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위고트레이드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검수를 정말 타이트하게 잘해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거나 결항이 되거나 뭐 춘절이라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 쉰다 라고 하면 일대일로 위챗으로다 메시지가 그때그때 그때 오기 때문에 대응을 좀더 빠르게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검수가 꼼꼼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상품이 넘어올 때 문제가 거의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우셀러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1인 창업자 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서 이 회사를 추천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시다면 그 회사를 선택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하시게 되면 주문 관리를 하실 때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셀러스라고 e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 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유에프티몬, 스마트스토어 뭐 여러 개의 마켓들이 있겠죠. 이 마켓들을 다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주문 들어왔는지 CS 뭐문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기가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우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더 손쉽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셀러스가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 판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를 하시겠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토어를 키워가시는 루틴을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월에 한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한 100만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셔야지 되시는 거고 이 비용이 높아질수록 아이디가 많아지고 상품 등록을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켓을 넓게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세달 동안 어느 정도 내가 사이트에 상품을 채워가고 잘 팔리는 물건과 잘안 팔리는 물건들 그리고 경험을 해본다라는 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3개월 후에는 월 순수익으로 한 300만원 정도는 받아가실 수 있는 게 해외 구매대행 쪽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더 위험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품 등록하실 때는 좀더 꼼꼼히 잘 보시면서 등록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구매대행으로는 한 달에 천개 정도의 목표를 가지시면서 등록을 해주시는 걸좀 추천해 드리고요. 어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 팔리는 물건이 있고 안 팔리는 물건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저 상품으로 최근에 판매가 된 해외구매대행 상품들만 다 소팅을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등록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SU만 잘 맞춰주시기만 하고 최신성 점수를 받으시면 상위에 포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실 만한 네, 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탁도매 그리고 해외구매대에대해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나눠가지고 해드렸는데 그러면 위탁도매 같은 경우에도 상품 등록할 때 여러 마켓에 내가 한꺼번에 조금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드리는 추천하는 제 프로그램은 하이셀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퍼닝쇼핑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퍼닝쇼핑에 있는 도매 상품들을 다 대량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싸요. 한 달에 뭐, 굉장히 싼 거는 3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한 10만원 정도짜리는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 주문 관리도 다 한꺼번에 되고 이 해당하는 마켓에 주문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어 주문 들어왔네? 어 팔렸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게 하이셀링이라는 프로그램이니까 위탁 도매를 하실 때 수동으로 상품 하나하나 등록하시기 굉장히 귀찮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이셀링이라는 프로그램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무료도 있습니다. 두 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하나는 도매매라고 하는 회사에서 스피드고 전송기라는 게 있죠. 이걸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 카페이사 등등의 마켓에는 상품 내보내게 하는 기능이 가능하니까 도매매에 있는 상품들을 내 스토어에 등록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채널이라는 곳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온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마트 스토어에서 최근에 판매가 된 온채널 상품들 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온 채널에서 판매가는 스마트 스토어에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날 수 있는 상품들을 거기에서 추천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상품들만 매일매일 등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시작이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하기로 시작을 했다. 마음 먹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오늘 설명드렸었던 이 프로그램들 잘 머리에 생각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하루 루틴 을몇시에 시작해가지고 난몇 몇 시까지 몇 개의 상품을 올려가지고 어, 한 달에는 목표를 이 정도로 가져갈 거고 매출액은 이 정도로 3개월 안에는 가져갈 거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도 메모를 하셔서 딱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신 다음에 매일매일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동그라미도 해주시고 칭찬 스티커도 붙여주시면서 3개월 동안만 좀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는 꼭 경제적 자유로 독립을 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혹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강의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나스 댐 클래스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기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어 혹시 이 프로그램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시습 영상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 추가적으로 영상도 찍어 드릴 테니까요. 댓글에서 여러분들 많이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나스 댐이었습니다.